잉어맨, 로블록스.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물건으로 변신을 해서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. 오늘 물건으로 변신해가지고 탐정님한테 도망쳐야 됩니다. 오늘 왜 도망치는지 아세요? 리아님? 왜요? 내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야. 오! 넌 너무 잘생겼어. 오! 잉어맨, 각. <웃음> 그러면은 이제 숨바꼭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우리가 변신할지 기대해주시고요 맵 선택 가겠습니다 맵이다 어. 역시 스쿨이지 야 역시 학교 가자 어 뭐야 어? 어. 야나 이걸로 됐네 오케이 자 이번에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자연스럽게 숨어야지 더안 들키겠죠 너매나어있어나 교실인데 너 이거야? 화분이야? 나 이거 어, 화분인 걸 말하면 어떡해! 아 우리 다른 걸 다른 걸로 그러면 나 의자로 변신해야지 우리 술래 없잖아 이호야 너도 술래 아니잖아 아 술래네. 바꿔야겠다 어? 근처에 뭔가 바꾸는 소리가 났는데아 불안해 난 벌써 한명 잡았다구! 와 근데 맵이 다양하게 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더 잡는다! 와 이거 명탄장님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걸리면 님? 안 되는데 이 코끼리인가? 아! 음. 자연스럽게 <웃음> 숨어야 돼 자연스럽게 나 최대한 자연스럽게 숨었어 나도 오, 복도에 <웃음> 의자가 뛰어다녀 저 녀석은 내가 죽인다 오! 오, 오.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 x 세개가 목숨이에요 세번 잡히면 탈락입니다 자 모르죠? 모르죠? 오 미호가 하늘을 날아다녀 아 들켰다 아, 아! 아 미호 미오 뭐야? 미호한테 잡힌거 같은데? 음, 맞다 아나 진짜 완벽하게 숨었는데 좀 버틸 걸! 움직이지 말고! 아 몰랐네 옆에 있는지! 어, 어, 어 리아가 어, 여기 어. 숨어있네! 어. <웃음> 어. 와 여, 위에서 매서운 눈으로 어. 그 물건들을 진짜. 쳐다보고 있습니다! 오, 젤련소가 엄청 많고 말려! 리아 음. 내가 볼 때는 다른 걸 숨자 빨리! 지금! 아무도 없을 때! 괜찮은 걸 변신해서 숨자. 좋아, 이거야. 그래 가자. 오? <웃음> 그건 좀 아닌 거 같아. 그 그래? 그, 그, 그러면 나이? 그래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들켜! 들켜어 힌트 같은 거 없나? 물먹을 사람 나야. 물 나야. 변신 변신해 빨리. 오. 이번엔 좀.. 어? 하우스가 인기가 많은데요? 너 하우스에는 또 숨을 곳이 많지 아 이번엔 하우스인데요 음..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어볼까요? 오케이! 완벽한 곳으로 숨었다! 여기는 진짜 모른다 지금 순례가미아도 아니군요 오케이 자연스러웠죠. A few moments later. 와, 나 진짜 완벽하게 숨은거 같아 아예 모를거 같은데? 여기? 나도 안잡힐거 같아 오케이 h a 초 남았고요 우와! 저 h a 야안가저 의자? 나야! <웃음> 계속 탐정한테 계속 쫓기는거 봐라 내가 시간 끌고있어 얘들아! w 그래, h 열심히 h a t What? w h 고맙다 와 탐정이 한 명밖에 안 남았어 탐정이 한 명밖에 안 남았네 찾지 못하고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. 좋아요 어 이번에 내가 술래다 리아랑 미호는 숨는 사람 이번엔 제가 탐정입니다 오늘 명탐정 여맨이 가겠습니다 오 여맨이다 이거 클릭해서 잡는 건가 보네요.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죠? 나무가 왜 이렇게 많죠? 아 이거 잘못 클릭하면 피 깎이는구나. 음. 신중을 신중을 가야 돼요. 와 이거 힌트 없나? 수상해 보이는 거. 어어어! 어? 돌 돌? 돌 잡았고요. 오케이. 돌 찾았고. 컷. 내가 볼땐이 킥보드 수상하다. 아니네 키보드 아니고. 아 옆에 키보드키보드 돌아다니고 있어. <웃음> 어 여빈아 혹시 그 파란색깔 그그 촛불 같은 게 보이니? 어나 옆에 갔다. 있는데 파란색깔 어... 촛불? 너 옆에 높은 게 있어 되게 그런 게 어디 있어? 여기 말이야 점프하는 거안 보여? 안 보이는데? 와 아, 이거! 촛불이 아니고 선물 상자잖아. 오, 도박장! 아, 난 죽었어. 오. 선물 상자 는 죽었어. 변신! 어? <웃음> <웃음> 말처럼 띄어봐 변신! 요호! 응, 축구공처럼 발로 차줄 거야. <웃음> <웃음> 좋아, 미오만 남은 거 같은데? 아니, 다두명 남았다.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. 미으도 조금 좀잘으리으 생겼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자 돼! 리아가 찾는 거네요. 오케이 리아 좀 야올리 생각에 또 기분이 좋은데. 자 어떤 걸로 또 야올려 줄까나. 음. 오케이. 생각도 못한 걸로 변신해야겠구만. A few minutes later. 아 맵이 좀넓 넓다. 아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아나 아, 나, 벌써 들켰어 아 큰일 났다 아나 벌써 들켰네 아나 벌써 들켰어 아 이러지 마세요 요맨이 아, 도망다니는 거 보인다 아그다 돌렸다 완벽하게 따 돌리기 아 들켰어 자 미호 한번 볼까요? 아 미호 뭐야? 미호 완전 쓰레기네?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<웃음> <오>, 불러? <웃음> 아 완전 쓰레기, 완전 쓰레기네 이거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? 지능으로는 안될것 같은데, 어 리아다. 어? 어, 어 리아다. <웃음> <웃음> 뭐날 지능이 어떻게 보태? 롤루엘! 변신해, 클릭해! 클릭. 어? 어디갔지? 어, 잘 숨었는데? 완벽해. 완벽해. 어? 아 이거 미호 완전 이거 쓰레기네? <웃음> 너 절대 여기... 못 찾아! 또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? 아! 야 죽었어! 아, 잘못 찾았어? 자, 저기... 전봇대 친구 열심히 도망가는데? 어? 몰라? 어? 이거 놓쳐? 오. 아 이거 이기겠다 이거 이거 숨는팀이 <웃음> 제가 그냥 인겨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쉽네요 이, 이 친구 왜 못잡아? 이거 지금 뻔하게 가는데? 안되겠다 드라이브나좀 할까? 드라이브해 부릉부릉 부릉부릉 띠띠 거이 띠띠 거이부릉부릉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? 드리프트 안... 원 돌리기 아! 드루구루 구름 구름 저저 사람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, <웃음> 드라이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자 이렇게 물건으로 숨는 게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<웃음> 뿅 좋아요. 안녕. <뮤> <뮤> <뮤> <뮤>